와이 지금 집게 보이시죠 집게?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추석 추석 때문에 또아랫지만더 내려왔는데요. 와 제가 정말 진에서옷 잡은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매기 매기 같은 게 잡혔거든요. 네, 네. 그 너무 아쉬워서 지금 저수지로 왔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게 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저수지에 와가지고 이제 한번 죽대질 해봤거든요 좀 얕은 곳에서 근데 진검새우 좀 새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이제나오더라고요자 지금 제가 몇번 했는데 지금, 지금 진검새우 진검새우입니다 이것도 두수록까지는 아니어도 한좀 아직 새끼 같아요 새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앞다리가 있죠, 여기, 앞다리. 확실히, 생이 새우하고 줄새우하고는 다릅니다. 자, 줄새우는 여기 등에 줄 줄이, 줄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일단은 최대한 큰걸 찾아보도록 하고, 계속 채집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점돼는데요잘 보시죠? 음. 자, 여기 이렇게 진검이, 조그만 진검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와 진검이에요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조그만 집게들 다 있어요. 특히 여기 거 보시면 앞다리 보이시죠 이거 앞다리. 앞다리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다리가.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완전 기분이 좋네요 지금 큰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큰게잘안 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커바짜한이 정도? 이 정도 크기예요 진짜 최대한 빠르게 큰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Nope. <목소리> 여러분들 엄청 나왔어요 엄청 자 우와. 우와, 이거 요시와 이거 이거 봐 이게 다 지금 짐검이에요진검이 와, 이거 앞다리. 와, 이거 좀 크다, 이건. 앞다리가 이만한데요. 와, 이거 좀 큽니다, 여기. 자, 여기. 와. 막 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몇번더 한번 체집을 해보고 더 이상 큰게안 나오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갈 겁니다. 오, 오, 어, 그야요자연스토리 이제 다 버리고요. 아이고, 자, 오, 큰찍한거또한번 나왔네요. 지금 끔찍한 거? 와, 이거 지금 깊게 보이죠 깊게 와, 이런 것도 이런 게또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쭉 짜잘한 거, 짜잘한 녀석들. 두 번, 두 번만 더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이제. 족대가 죽었어요 안돼 이럴수가 아 족대가 이거 결국 망가졌네요 아 있다 별거안되었네자 일단 우와 진짜로 많이 나오긴 했어요 지금 제가 족대를 희생시키면서 진짜 많데 여기 큼직한 거몇 마리 있네요 저기 큼직한 거좀 있고요 우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진검이새우 채집을 좀 해봤는데요 그 두드럭 징거미 새우는 좀 나오지 않고 일반 좀 조그만 징거미들이 나왔어요. 아마 징거미 새끼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금 제가 좀 많이 잡았어요, 되게. 보시면 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고요. 큰 것들만 빼놓고 이제 저는 나머지는 다 놔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징거미 새우를 한번 잡아왔는데요 아마 두드럭 징거미 새우는 안 나오고 그냥 일반 징거미 새우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채집을 만족하도록 하고 다음 채집은주수 지금이세요를 한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